그래서 내일, 근데 내일 아마 저녁쯤이라가지고 아마 어 언제 풀릴지 모르겠는데 여튼 내일 저녁쯤부터 이제 다시 어 그렇게 할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 랭겜 랜겜, 랭겜이라서 우와, 우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어다 들어와 죽는다 값지마라 죽는다 아 진짜 들어와 아 진짜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한번 진짜 어 인지도 많아질 것 같네요 이리로와봐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누가 마음대로 궁을 쓰래 옥터나 누가 마음대로 궁을 쓰래 죽고 싶어 <웃음> 죽고 싶어 들어와안 싶어 안죽죠? 어고 싶어 고싶 아 이거 딱 명장 올려야 되는데 아 까비 아 진짜 펜타 킬이것이 페리오 이것이 본캐 실버 립은 거의 숙련도 68만점에 이제 거의 합치면은 69만점 정도 되겠다 69만점 정도에 실력이었습니다 슈퍼 호돈 아까비 어 방금 핸들 아닌가요 저거? 아 베베트 뭐해! 안돼! 간다! 간다! 간다! 패스! 아저 뭐해! 간다! 아 뭔가 그리즈만이 굴리티의몸싸움을같은다 어, 이게 말안 돼, 진심. 그거는. 가자. 못해도 무승부라도 하자. 자, 가자, 유한크리프크리프 크루이프. 꺾어주고, 패스 주면서, 슈팅. 아! 까비! 주고, 다시 주면서, 한번더 찔러주고, 다시 찔러주면서. 어, 이게 아닌데? 오케이. 블리트. 블리트? 디 띠. 아, 이걸 막히네. 가까이서 차면은 손에두게 아, 막혀버리고 멀리서 차면 그냥 골프가 잡아버리고 어떻게 해야돼 도대체 나이스 히바우드 패스 조합시다. 다시 주고 주면서 다시 빡 주고 슈팅 투명. 아 까비 한번더 까비 아 히바우드 괜찮아 자 네이마르 네이마르 집중해줘야돼 집중해야돼 집중해야돼 에이스 비이라 비이라 나이스 자베베트 비이라 비이라 아 진짜 나이스 알리송. 하자, 하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수비, 수비 해주면서. 알리송 잡을 수 있다, 진심으로. 잡아도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멋진 야, 제베베토 아니야? 아니, 저 그냥 좀 바로 뻥 차주시. 하, 저거를. 가자. 아 제발. 제발 아아 니님아 님이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음? 님은 두 번만에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오지게 차고 안들어감 진심으로 어이없음 아 아야 제발 몸싸움 좀 이겨줄 수 없냐 진심으로? 어할수 있다 반데이크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수비수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여하 피파 나 싫어하는 거야 뭐야 내가 왜 육주행으로 그 당해 이거 지금 수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막지 말고. 와! 주장 진아와 진짜 피파 이제 진짜 종말 게임 다 돼가는 건가 지금? 아 진짜. 아니 역주행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수비를 하란 거야 도대체 그건. 이게 비메너좀 써야 된다고뭐이없는데